아주막 털쳐 응. 가지고 막 응. 응. あ、いあ、はい、ね。 유수아, 군대 선에, 군대 선에, 군대 선에, 군대 선에, 군에 군대 선에, 군대 그에 군대 선에, 군대 선에, 군대 선에, 군대 을이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난 안골 왔어. 대기업이 난 안골 왔 내가 찍어주 음. 응, 너무 싫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저론아나 찍어요. 아 찔러. 토론아, 찔러. 토론아, 토론아, 토론아. 토론아, 토론아, 토0아토론